자, 지금 전시장 왔습니다, 또. 어, 아, 부스가 한참 설치 중이고요 아, 올해는 역시 40장입니다. 작년엔, 예, 아, 안녕하세요. 어, 아, 이 기둥이 생겼고, 네, 아, 이 기둥 두 개, 40장. 올해는 오른쪽이 이제 커피 머신이 되고, 왼쪽에 저게, 이제, MBR이 놓일 위치입니다. 어... RP 월이 40장입니다. 어... 어이... 네. 아유... 하여튼, 큽니다. 그리고 이 뒤쪽이, 어, 이쪽에 지금 한참 설치 중이네요. 네, 이쪽에, 이쪽에 우리가 이제 어, 오픈해서 여기에 이제 설치 이제 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. 어, 이쪽에 이제 장치가 놓을 거고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